예수님께서는 원래 독생자 하나님이시지 장자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외아들 하나님이시지 피조물 중의 맏아들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의 마다들이라 불림을 받으시게 되신 이유는 스스로를 비우시고 피조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피조물 중의 마다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피조물 중의 마다들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되심으로 피조물인 아담이 역시 예수님 안에서 아들, 곧 양자가 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이지만 아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오심으로 아담이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피조기를 상속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피조기는 원래 피조기를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피조물이 되심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피조기를 상속받으셔야만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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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이신 아들이 뒤를 따라 아들이 된 양자들에게 역시 아버지의 유업곧 피조개가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이을지하니라 아담이 아들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이 된 아담에게 유업이 상속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순교증인, 곧 부활 변하자, 곧천열매곧 양자가 예수님 안에서 유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유업은 천연왕국에서의 왕노릇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연왕국에서의 왕노릇은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교증인들에게 천년왕국의 통치권이 주어집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교증인들이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님 아래 해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